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이닌게임 유튜버의 게임 플레이! 오늘은 이닌게임림 그레이브 온라인 엘델링 에디션! 방랑기사, 검사, 용사, 도적, 점성술사, 예언자, 무사, 죄수, 밀사, 빈털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빈털터리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큰대륙에서 즐기는 림그레이브 온라인. 멈출 수 없는 파밍. 거부할 수 없는 전투. 림그레이브 온라인. j <웃음> <To stand 웃음> 스만니콤뭐 하는 겨? 겨? 음. 어. 엘든 로드.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무튼 가자. 수있 오, 까 오, 오, 오, 오, 이 오, 이 오, 오, 야 맞았어. 어 이제 한대 맞으면 끝나. 괜찮아 복더라. 오, 오, 오, 찾자 석검 열쇠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빈털털입니다 개코 드디어 도착했다 림그레이브 온라인 오 시작됐다 림그레이브 온라인 <웃음> 림그레이브 <웃음> 채집하라 링워라인 아, 레지브 온라인! 레그렇지 아! 레지브지사망지 브레지. 브에지 브레지. 브레지. 브레지. 브 다행히, 바람의 나라처럼 모든 장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다시 가자! 아! 너 갔어야죠 개꼬님 아 진짜 허당이야 20분 하하 아 잉그레이브 신고식 완료 아 눌렀는데 안 눌렀다 아 눌렀는데 안 눌렀다 룸같은거 나오면 다 제닥 호로록 먹어버릴까? 자 트리가드 잡은 돈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황금 어 눈으로다가 깔레랑 거래를 하면 되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 어 저거예요, 저거. 어? 시장 화폐 그런 거지. 어? 단석. 여기서 망원경 제작서 방패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 이게 충동금에 이러면 안된다고 아아자 짐승뼈 짐승뼈 뭐든지 활용하겠습니다 1회차 때 못했던거 아이템 제작입니다 이게 5개? 가드 카운터 그리고 얘네들 옷도 다뺏서 입자 이렇게 자꾸 빨개 벗고 다니면은 주의 인구.. 이웃.. 신, 이웃에서 신고 들어옵니다 이게 빈털털이야 강도야 해빼빼빼빼공 네. 점공 빼 빼빼빼, 빼빼 의도치 않게 빼불로 <웃음> 때리는 걸 점프로 피했다. 나는 해냈다, 메시지만세. 뭘 해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굴의 시간이다. <웃음> 이게 원신이지. 원신 온라인. 짐승 뼈를 내놓거라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때려버려 때려 짐승 녀석들 아왜왜왜왜 뭐야, 뭐야, 뭐야. 때려 먼저빨저 녀석아 저 미아자키는 늑대를 덮 풀어라 늑대가 없다아 이템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 이끼약이라 불리는 치료환약의 기본 소재 이끼끼 백령 없어 백령? 그냥 잡아야겠구만 오우씨 이거 어떻게 잡지? 아, 어, 셰 아하. 한대더 때릴 줄이야. 자 난리칠 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저렇게 개 난리 치진 않다고 트리가드가 오우 길어 어! 어! 상당히 길어 보이는군요. 어이, 찌 내려줘도 되고 턴을못 다시 이렇게 아, 아, 마무리. 염용 표식에 탈리스만 쓸 일이 없다는 게 아쉽군. 이러다 감기 걸린다고 감기 걸리면은 어? 또 콜록콜록거리다가 어? 주변 이웃들이 어? 얘기할거라고 어? 코로나 아니냐고 어이 어이 림그레이브 온라인 같이 하자고 페어에는 지하실이 있다 아 뭐야 여기도 메시지 있었네 이거 이거 처음 보네 이거 좀 이따 잡을까? 일하러 간다고? <웃음> 그래. 열심히 잘해 봐. 이제부터 진짜다의 예감이구나. 오,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손 나왔어. 오오. 근데 다몰려온다 오챤. 아아 아, 이거 저장해 저장하고 저장하고 주고 아, 아 좋았어 어 애들 없을 때 빨리 저거 털어버려 이렇게 약탈해버리기 어, 어 군주금에 대가오 된다. 거이 씨안 죽어? 어 직검 직검 쓰자 직검에다가 방패 쓰자 오 직검 직검 안 죽었어? 어 방패 군주군의 방패 아, 근력이 16이나 필요하네, 미친. 목재 타워 실드. 파세전쟁에서 널리 사용했다. 가드 강도가 너무 모두 높아. 저게 공격을 튕겨내기 쉽다. 나 저거 1일차 때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방패. 헬바. 아 아! 지도도 안 먹었네 생각해 보니까 천천히 하자. 옷도 다 파밍하고 다 먹고 리우슈. 아왜안맞아왜 피해? 아 깨물. 에아아 아. 아이 미친놈들이? 합이라고. 아옷 주지. 죽어! 아또 볼트 나왔어! 뭣도 없어? 입을 거 없어? 옷 내놔! 죽어라! 똥침! 오 죽었어 진짜로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지하실부터 털죠? 오 분물상자 숫돌 소도 축복에서전 회를 사용하여 무기에 전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 남각 안 써봤는데 남각 한번 써볼까? 어 뭐야 이거 패링이 있네? 어휴 뒤돌아버리면 안되지 아아아 오우 쉣 어 뭐야 둘이 그림자야? 똑같이 행동해. 어 그러고 보니까 저거 축복 안 주었어. <웃음> 룬안 주었어. 어 누구세요? 아하. 계속 이렇게 죽으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죽여서 룬을 점차 불려서 레벨업을 하는 것이죠. 찔러 빨리 어 왔다 왔다. 큰거 왔다. 애들 자고 다니면서 이제서야 보는 멜리나 Greetings. Greetings. Traveler from b e y o n 절대 반지. 중간계를 평정할 절대 반지. 이제 복도리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죠? 레벨업합시다. 그러면은 앞에 병사들을 좀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f 기량 18 필요했죠? 18? 안돼더 <웃음> 필요해 아아 킹받네 이거 찍어 그냥 올린 올인. 올인합시다